내려놓을 때도 막 <웃음> 아, 아. <웃음> 리뷰인 척하면서 모르는 거 시청자한테 물어보는 방송 왜냐? 문가가 아니기 때문에 일단 내가 살 테니까 여러분들이 알려주세요 라는 방송 12월 제 생일에 생일 선물이라고 용돈을 좀 주셨어요 한 30만원 좀 넘게 어차피 나는 되게 좋은 저 가스건이 있으니까 전동건은 좀 저렴하게 해서 그냥 게임 뛸수 있을 정도의 수준만 그런 총만 사서 싸게 싸게 이제 알아보기 시작했죠 가성비 전동건 뭐 에어소프트 서바이벌 게임 입문용 전동건 이렇게 검색을 엄청 했어요 그래서 일본에서 직구를 하면 이게 우리나라의 공항에 도착을 하면 이제 공항에서 총포협회로 보내서 검사를 받고 다시 공항으로 와서 제가 이제 뭐 세금하고 총포협회 비용하고 해가지고 내가지고 제가 이제 받게 되는 거죠. 직구한다고 해서 뭐 그렇게 싸게 사는 건 아닌 것 같은 거야. 그래서 아 이럴 바에는 이런 과정들을 좀다 이미 끝낸 한국에서 살수 있는 제품들을 사야겠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제가 방송에서 이런 얘기를 많이 해요. 언급을 좀 해요. 갑자기 의길님 중고로 의길님이 원하는 총이 나왔습니다. 이런 거. 예요 직거래만 하시더라고요 아 이거 난 제주도에 있으니까 이거 못하겠네 싶어가지고 포기를 하려던 찰나 건모님이아 직거래 제가 하면 되죠 이렇게 얘기해서 제가 이제 건모님한테 부탁을 해서 직거래를 해서 총을 이렇게 받게 된 여기까지가 이제 총을 산 스토리고요 어, 패키지를 보면 요렇게 어, 요렇게 옵니다 박스에는 이제 탄창하고 총이 들어있어요 이런 식으로 흐르먹기 때문에 지금 제가 약간 이렇게 막 까진 것처럼 보이는데 아닙니다. 칼라 파츠 확실하게 잘돼 있어요. 근데 요거는 이제 제가 맥풀 그립은 제가 자, 단 거예요. 요거 원래 없는 겁니다. 탄창이 이렇게 들어옵니다. 보면은 이게 되게 가벼워요. 이제 엄청 가볍습니다. 쇠도 아니고 그 플라스틱도 아닌 매우 경량된 제품이라고 해요. 쇠라고 느낄 정도로 쇠 느낌이 나서 괜찮은데 굉장히 가벼워요. 이렇게이런 식으로. 이렇게 움직일 수 있을 정도로 충분히 가볍습니다 어, 안 좋은 것부터 먼저 말씀드리겠습니다 일단은 셀렉터가 뭔가 이렇게 딸깍딸깍 돌아가잖아요 근데 이게 이렇게 한 번에 딱, 딱, 딱 이런 느낌이 아니에요 약간 셀렉터가 가다가 약간 더러러러럭 딱 여기서 더러러럭 딱 이런 느낌이에요 하지만 20만원도 안 되는 가격에 이렇게 양쪽에서 사용할 수 있는 셀렉터가 있다는 거는 굉장히 만족해요 안 좋은 하지만 제가 갖고 있는 VFC 제품에 비해서는 깔끔하지 못하다. 한창 멈치는 마찬가지로 양쪽에 다 있고요. 네, 여기도 있고, 반대쪽에도 여기도 있습니다. 안 좋은, 이거는 좀 심각하게 안 좋은 점이에요. 개머리판이 굉장히 빡빡합니다. 이 개머리판을 분리하는 이, 요 기능도 되게 빡빡해요. 그래서 개머리판을 뺄때 저는 엄청 힘들었고요. 또 하나, 여기 보면은 이렇게 누르면 올라가는데 이 마감이 이 마감이 굉장히 그런 정말 애기들 장난감 같은 마감입니다 요게. 근데 어차피 뭐 나중에 스코프 올리고 이러면 뭐안 쓰시는 분들도 있으니까 예. 저도 지금 뛸까 말까 고민 중이에요 너무 얘가 너무 얘가 뭐랄까 너무 아... 요런데 약간 유격이 있어요 탄창을 끼면 이 탄창에 유격이 이런 유격이 좀있고요 나머지는 괜찮아요 뭐 저같은 초보자가 어싼 맛에 쓰기에는 굉장히 좋고 이 회사에서는 원래 좀 약간 ak 계열 ak 계열로는 굉장히 좀그 사람들이 어 만듦새가 있다라는 평가가 많더라구요 그리고 또이 총을 구매해서 사용하는 거는 에어소프트건 팀이나 이런 데서 게스트나 아니면 대여용 총으로 싸고 막 쓰기 좋다 제가 좀 실수한 부분이 있어요 사용하려면 배터리를 써야 되지 않습니까? 제가 이제 요거를 구매했단 말이죠 7.4V 짜리 1200A짜리 요거를 구매를 했는데 이게 너무 길어요 왜냐면 이 스톡 안에 이걸 넣으면 개머리판 사이즈를 조절할 수가 없게 돼요 선이 꼬여서 요거보다 좀 짧은 배터리를 사용하시면 뭐 괜찮을 거 해결하실 수 있을 것 같고요 근데 저 같은 경우에는 어차피 사용 안할 때에는 배터리를 빼서 보관하고 사용할 때에는 어차피 저는 개머리판을 전부 다 당겨서 제일 길게 확장해서 사용해야 되기 때문에 중간에 뭐 개머리판 접을 일이 없으니까 크게 문제가 되진 않지만 요거보단 사이즈가 좀 작아야 되는데 구멍이 또 작고 이 안에 배선이 있어서 너무 또 뚱뚱한 건안 돼요 두께는 요정도면 되는데 길이가 좀더 짧은 배터리면 좋겠다 일단 단, 단발 제 방이니까 제가 쏘고 제가 치울게요 그래서 쏘면 소리만 들어보세요 제가 요렇게 하고 오 으씨. 소리 들어보세요 요런 느낌? 그 다음에 이제 연사로 하면, 요런 느낌? 아, 이거 비비탄 언제 치워? 아, 이 비비탄 언제 치워, 씨. 저는 사실 전동건을 사실 이거 처음 쏴봤고, 다른 전동건을 사용해보질 않았잖아요. 제가 전에 사용하던 가스건에 비해서 박력이 떨어질 것 같다라는 생각을 되게 많이 했어요. 어? 아니, 이렇게 전동건이 박력이 있어? 라는 느낌이 들 정도로 제가 예상했던 것보다는 굉장히 어, 사운드가 나쁘지 않다 11V 배터리를 쓰면 좀더뭐 이렇게 모터에 무리가 간다 뭐 이렇게 얘기가 있어서 일단 저는 7.4V를 기본이라고 생각하고 사용을 해본 건데 저는 솔직히 기어박스에 아, 감사합니다 이런 거예요 이런 거 제가 뭔가 알아서 여러분들한테 설명을 드리는 게 아니라 저 이거 샀는데 이런 느낌입니다 하면 이렇게 여러분들이 기어박스입니다 이렇게 알려주셔서 제가 배우려고 찍는 영상이에요 네. 사이트도 있나요? 아니요 안 들어 있습니다 예, 기본은 이제 가, 지금 제가 안 달아 놨는데 가늠새 가늠자가 있고요 탄창 하나 들어 있고 거기에 답니다 예, 파츠는 원래 다 따로 팝니다 스코프를 올려놓으면 또좀더 이뻐요 느낌이 대충만 올릴게요 세팅은 따로 안하고 올리면 조금 간지가 예, 간지가 좀 쌉간지가 된다 잘 아시는 분들이 보면 이런 가스건하고 이런 이제 전동권의 이런 거 차이를 느끼실 수 있겠지만 사실 저 같은 뉴비가 보기에는 슬쩍 보면 크게 뭐가 다른지 모르겠어요. 와, 이렇게 드니까 무게 차이가 되게 많이 납니다. 확실히 이 VFC SR16 이 가스건이 훨씬 무거워요. 이겉의 디자인은 실총이랑 똑같이 만든 거기 때문에 훨씬 무겁네요. 그리고 이제 가격적으로 부담이 없는 게 너무 비싼 거 쓰면 저는 성격상 진짜 겁나 아끼거든요, 내려 놓을 때도 막 엄청 아끼거든요, 물건을. 근데 부담 없이 좀쓸수 있으니까. 물론 그렇다고 뭐 20만 원, 30만 원이 돈이 뭐 싸다는 건 절대 아니죠. 저도 제 이거 받은 용돈 여기다 다 꼬라박은 거니까. 소리가 좀 기분 나빴다고요? 하. 오케이.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제가 뭔가 이 전동건, 서바이벌 게임, 에어소프트건 이런 거에 대한 지식이 거의 전무합니다. 이 영상을 이렇게 만들어서 올리면 이제 이런 쪽에 전문가분들이 오셔서 댓글을 답니다. 제가 배우려고 찍는 영상이고요. 이 끈을 뭐라 그래이 끈을 거는 이 슬링 고리가 있습니다. 이 슬링 고리가 이 VFC SI16도 하자가 있어요. 여기가 기본 본체에 달려있는 이 슬링 구멍이 하자가 있어서 제가 다른 제품을 이렇게 구매를 해서 어 연결을 했는데 문제는 그 하자가 얘도 있어요. 이 구멍에 슬링 그 고리를 끼우면 빠집니다. 여기다가 애드온을 낀다든가 네, 일점슬링으로 사용을 하시면 될것 같아요. 아 그리고 제가 사용하는 이제 비비탄은 이제 바이오탄이라 그래서 밖에다 쏘면 이게 생분해가 되는 어, 환경에 그렇게 어, 환경에 전혀 문제 없는 어, 바이오 비비탄입니다. 걱정 안하 환경 파괴 이런 거 걱정 안 하셔도 되고요. 아 그리고 이제 제가 요번에이 전동건을 사면서 느낀 건데 충전하는 전용 충전기가 필요합니다. 이런 거. 이게 한 5만 원 정도 하고 배터리가 한 3만 원 정도 하는 것 같아요. 이것만 해도 8만원이죠? 게임띠로 가려면 이제 보호 장비도 사야 되죠? 굳이 처음에 아무것도, 왜냐면 이 취미가 나한테 맞는지도 모르고, 이 총이 나한테 좋은지도 모르고, 무작정 구매를 하지 마시고, 제일 좋은 방법은 이건 것 같아요. 자기가 사는 지역 근처에 있는 서바이벌 동호회 같은 곳에, 이제 게스트로 참여하는 신청을 해줍니다. 거기서, 이제 이런 총도 대여를 해주고요. 안전 장비도 대여를 해주고, 어 게임을 뛸수 있게 대부분의 장비를 대여를 해주세요 그분들은 이제 잘 아시니까 이제 그분들한테 어 내가 해봤는데 재밌어 앞으로도 계속 할것 같아 이러면 물어보는 거죠 제가 이제 버짓이 한뭐 50만원 정도 있습니다 이 버짓으로 이렇게 세팅을 할수 있는 게 뭐가 있을까요? 이렇게 얘기를 하면 어떤 사람이 와서 같이 즐기고 싶다고 얘기하면 우리 또 고인물들은 또 뉴비 보면은 또 약간 흥분하잖아요 그렇죠? 또 엄청 잘 가르쳐 주실 거란 말이죠 그분들은 이제 이미 본인분들이 옛날부터 다 겪었던 뭐 돈이 이중으로 들어가는 방법 이런 걸 차단하는 방법이나 쓸데없는 장비들 뭐 이거는 뭐 가성비가 안 좋은 장비들 비싸기만 한거 그분들은 다 아시기 때문에 저렴하고 좋고 하는 제품을 추천을 받을 수 있다고 생각을 해요 저 같은 경우도 그렇게 했어야 되는데 얘가 너무 싸게 나왔단 말이지. 참을 수가 없었단 말이지. 주머니에 돈이 있었단 말이지. 어됐든 저는 만족합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은 저처럼 하지 마시고 저도 사실 제주도에 서바이벌 게임 동호회가 있어서 기회가 되면 한번 참가를 하려고 지금 계속 보고 있어요. 여러분들 다 아시죠? 가스건 가지고 비행기 타려고 공항 갔다가 거기서 경찰서에 잡혀간 거. 법적 규정을 다 준수했었죠. 미리 사전에 전화도 해서 문의도 하고. 갑자기 경찰서 잡혀가가지고 조사받고 공항에 테러리스트인 줄 알고 네 그런 경험이 있어요 유튜브에도 있으니까 궁금하시면 나중에 한번 봐보세요 레인보우식스 익스트랙션이 발매를 하잖아요 근데 저는 오늘부터 할수 있거든요 이거 마무리하고 레인보우식스 익스트랙션을 할 겁니다 고맙습니다